세상이 날 버린 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어둠에 가려졌던 건 얼마나 완벽한 기회인가 그들의 멀어버린 눈이 나의 복수심을 몰라볼 테니까 체크마이트 이 판을 뒤집을 왕관의 주인이 온다 신규 클래스 노바 사전 생성 중